욕시기와 연락을 하다보면 참 궁금한 사실이 하나 있지. 대체 왜 이런 연락을 보내고 있는 걸까? 단순히 놀리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걸까? 혹시 이런 건 아닐까? 본인도 목소리를 공개하고 싶은데 용기가 생기지 않아 시비를 걸어서 강제로 공개시키도록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? 아니면 예전에 하재가 목소리를 공개하면 자신도 하겠다고 장난으로 말한 게 생각나서 진짜로 공개해야 될까 봐 시비를 걸고 영상을 지우게 만들어서 증거를 없애 피하려는 게 아닐까? 그러니까 강제로 시킬래. 딛고 와봐.